조직은 곧 힘이다. 그리고 힘 없이는, 목적을 이루지 못해. 실력을 평가해 주지 왕은 내가 맡겠다. 전력을 다해라. 이것뿐인가. 흥. 새로운 시련을 선사해주마! <웃음> 이것이 진보한 인류다! 천력을 다해라! <웃음> <웃음> 음, 죄송합니다, 사육관님 역사 속의 선각자들은 예외 없이 주위의 견제를 받아 그 역적을 극복해야